우리 대표님은 얼마나 버셨나요? 저요? 제가 작년 초 정도에 알트코인으로 한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의 콩콩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왜 오르는 걸까? 다른 어떤 주식이나 이런 투자 상품과의 차이점 어, 비트코인이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인가?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뭔지 좀 어,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이미 2017년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 어,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아니면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한 번쯤은 좀 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여기서 탈중앙화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달러나 원화나 아니면 엔화같이 법정화폐의 발행 주체가 어, 어떤 국가 기관이 아닌 어, 그 비트코인을 어, 채굴하고 유통하는 그런 생태계에서 어, 담당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말, 그 탈중앙화화폐라고 말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암호 해독 과정을 통해서 이 화폐가 발행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고, 그거를 어, 상당히 고성능 컴퓨터, 어, 요것과 비슷한 기기를 통해서 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된다고 하고, 그 채굴된 결과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그 블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기술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 해독, 보상, 그리고 데이터 기록의 과정을 하는 어떤 채굴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닝이라고 하는 그어 단어로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굴이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만들어 내는 요런 해독 과정, 그리고 데이터 기록 과정. 어 요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비트코인의 전체 양은 2100만 개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에나 이런 법정화폐랑은 좀 다르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경기부양책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 들어보셨죠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르게 된 것도 그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은 지금,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돈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찍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적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 보상에 비트코인 개수도 점점 줄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를수록 어, 가치가 상승되는 인플레이션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이 역대급으로 풍부한 상황입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땅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은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요런 암호화폐 이런 투자처로 계속해서 돈이 몰리, 몰리게 되는 거고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강해져서 자연스럽게 가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삼성전자랑 이제 비트코인이랑 주, 그 비교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비트코인이랑 주식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뭐 나스닥이다, 코스피 아니면 뭐항생지수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국적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이제 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면서. 어각 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을 사는 게 일반적인 상품이다 라고 하면 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단일 시장에 어떤 거래되고 있는 취급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미국, 일본, 중국, 뭐 한국 다막 그냥 똑같은 시장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고 뭐 전송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면 은 장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뭐 5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어,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24시간 계속 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미국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만적으로 새벽에 매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마진 거래 같이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국가나 어떤 단체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 주식시장과 같은 어떤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사이드카, 어, 서킷브레이커 요런 식으로 이제 주식에는 안전장치가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막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막 오르는 거 봐서 이제 불나방처럼 막 몰려들었다가 갑자기 막 30분 만에 막 30% 50% 막 떨어지는 그런 거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막 욕하고 나가죠 근데 팔고 나니까 갑자기 막 70%가 올라있어 네. 이런 게 아주 일상 다반사인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 우리 대표님은 얼마나 멎셨나요 저요? 제가 어, 작년 초 정도에 알트코인으로 한, 한 3,000에서 4,000 정도 플러스가 된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 때좀 흐름이 안 좋아서 그럼 2021년에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뭐 이벤트라든지 어,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상당히 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21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시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처럼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만 쭉 가는 상황이 올지 아니면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랑 메이저 알트코인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던 거에 이제, 어,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어,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조정이 오고, 예, 순환이 돼서 자금이 순환이 돼서, 어, 요,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려서 이제 전반적인 어, 어떤 상승 순환이 될수 있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자를 좀, 어, 응원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도 지금 상당히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예전 같으면은 뭐뭐뭐 초과근무를 해서 뭐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뭐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할지 관리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특근법 개정안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 요거는 뭐 이제 아마 앞에 가세안이랑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특근법 시행안이 이제 한 3월부터 아마 발효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되면은 어 거래소라고 하는 가상자산 취급 업자들이 어, 바로 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이 퍼져 나갈 텐데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좀 어, 규제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어,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상당히 좀 어, 의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어, 이제 가장 어, 가까운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데 어, 리플이죠 XRP라고 하는 어, 리플사에서 발행한 XRP와 SEC의 이제 소송 결과가 어, 2월 달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 분명하게 갈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돼서 요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리플에 대한 어떤 가격 하락은 좀, 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 뭐, 리플을 상폐하고 뭐, 서비스 중단하고, 어, 요런 움직임이 계속 나올 텐데, 그 그러니까 리플이랑 비슷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어, 그 증권으로 판결될 수 있는 아, 그런 알트코인들은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겠죠 어,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 극적으로 승소를 하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어, 나머지 이제 리플이 어, 그동안 떨어졌던 가격을 회복하면서 나머지 이제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것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래서 지금 사냐 마냐 사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변은 어 사도 된답니다 아, 어, 사도 된다 어, 사도 된다라고 하는 게 무작정 지금 산그 시점에서부터 계속 오른다는 그런 이야, 이야기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본인의 기대 수익률 요거에 따라서 좀이 관점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어떤 마찬가지 개념으로 계속해서 쭉쭉 오를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 지금 2017년도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오르내리면서 점진적으로는 어쨌든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관점에 따라서 요 잠깐 떨어져 떨어지는 시점 요 찰나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요 때가 이제 지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관점이 상당히 긴 관점이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떨어지는 요런 그 하락세는. 어, 충분히 이제 감내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는 그 트렌드가 왔을 때 어, 이제 삼페인을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어,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어떤 투자를 할때 지금 사도 되냐?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고 어, 그런 입장이에요 어, 최종적인 어떤 투자 시점 내가 언제 어, 어떤 기간까지 들고 있을 거다 아니면은 뭐 얼마까지 갈 때까지는 들고 있을 거다 요거에 대한 어, 좀 원칙이라든지 전략은 반드시 좀 미리 설정을 하시는 게 어, 필요하다. 자 비트코인이 어좀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좀 처음 접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 오늘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더 궁금한 내용들은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 어, 하고요 네, 콩바 안녕